인격 오늘은 인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남는 영상이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세기 프랑스 변두리에 위치한 어느 문제가 많은 수도원에 한 늙은 수도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 수도사가 왔다는 소문에 수도사들이 밖으로 몰려들며 백발이 성성한 로수도사를 보고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로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이 수도원에서는 처음 부임한 수도사에게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백발의 로수도사는 머리를 숙이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노수도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달, 또한 달, 그리고 또한 달을 접시만 닦았습니다. 선배 수도사들은 말없이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노수도사를 얕잡아 보고는 그에게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날 즈음에 수도원 감독자가 이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책 잡힐 일이 있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감독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감독은 수도원의 원장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고 또 이곳으로 파견한 지 벌써 3개월이나 되었는데 이 말을 듣고는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하여 모두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백발의 노수도사는 식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노수도사는 너무나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 브라더 로렌스 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수도원은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브라더 로렌스는 국왕 루이 22세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루이 22세는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아, 행복의 비결은 성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그의 신분을 밝혀 어떤 명령을 하거나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겸손한 성김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폼 잡고 있어야 수도 원장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진정 영향력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서 성기는 사람입니다. 인격은 우리가 타고난 것이 아니며 나중에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은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겸손하고 성기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삶을 살면 인격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인격은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 개선과 발전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도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과 더불어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섬기며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격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48년생 맥스킴입니다. 저는 가수 등명시키던 녹음실도 했고 뮤직비디오도 직접 만드는 편집 기술도 맥컴퓨터나 윈도우 컴퓨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20여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부천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검색에 맥스킨 검색하시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흥겨운 콜라텍 차발의 음악도 143개 종류 별로 많이 있으며 제가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직접 하고 영상 편집을 직접 해서 푸른 발라드 음악도 현재 151개가 있습니다. 또한 고향이 충청도라 충청도 음식을 집사람과 만들어 영상을 올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육수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재생 목록을 보시면 공책처럼 분리해 놓았으니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가능한가 확인 후 시간이 나는 시간에 무료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과 녹음과 영상 편집을 취미로 하고 있고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과 동영상 편집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노트북 있으면 좋고요. 없으시면 스마트폰으로 배우셔도 됩니다. 연락처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메일 okmax69골뱅이 네이버 닷컴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